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뷰포트의 그 뷰포트 전체의 어떤 환경 설정과 그리고 바닥면 그라운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하시다 보면 조금만 재미을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그 부분이 강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컴포즈에서요. 파일을 열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파일 중에서 이 프린터 있죠? 그 프린트 파일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리죠 어셈블리 해보면 아이 녹색이라는 게 이제 뭐다 예 지오메트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올려볼까요 속성 패널 한번 보도록 하죠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배경 이미지 있죠 배경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누르시고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있을 겁니다 자, 아무거나 하나 자, 여름이니까 시원한 어, 쌀쌀한 <웃음> 겨울거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오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이걸 한번 확대를 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 배경 전체 들어오는거죠 요 지금 뷰포트 여기에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전체다 들어오는겁니다 그렇죠? 변형없음 스트레치 환경 이렇게 있죠 전체적인 어떤, 음,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는 넣지 않겠습니다. 지우죠? 더블클릭하면 1대1 사이즈 보이죠? 바깥을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배경 색상 한번 보죠. 흰색이죠? 흰색과, 만약 다른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빨간색, 그러면 윗부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래쪽은 흰색, 그러면 밑에 부분 색상이 되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색상을 다르게 지정하실 수 있다 라는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색채 감각이 조금 있으시면 좀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값 그대로 써도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자, 바탕 색상, 배경 색상 약간 틀립니다.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쓰시다 보면 아마 괜찮은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살짝살짝 살짝 기타에 가시면 색상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대로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뒷면 컬링이라는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방향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이 동영상을 봤을 때 이제 뒷면이 보이나요? 안보이죠? 뒷면을 돌려봐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면 컬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뒷면, 그러니까 현재 카메라 각도에서 표시되지 않는 뒷면의 렌더링을 비활성화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뒷면 컬링은 렌더링 속도를 약간 증가시켜주는 그런게 있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면의 방향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으면 일부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약간 올리고 싶으면 뒷면 컬링을 해놓는게 좋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 발생하느냐 비활성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션 블러 이거 뭐냐면요. 불투명도 값을 조정하여 배경과 바닥면 사이에 부드러운 경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뒷부분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 이 있죠? 이게 바닥면입니다. 사실 어디 있냐면요. 콜라보레이션 해보시면, 밑에 가시면 환경에 보시면, 바닥면 한번 찍어보시죠. 이게 바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러 효과라는지, 그렇죠? 그림자 효과를 담을 수 있는 이 바닥면이 없으면 당연히 이게 그, 가상의, 가상의 어떤 바닥이라고 보시면, 이게 없다 그러면 그림자 효과라는지 미래 효과를 주는데, 줄 수가 없겠죠. 바닥면이 없다 그러면. 맞죠? 그니까, 배경에 대해서 모션별로 효과를 주셔가지고, 이렇게불트맨도 값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선명하게, 또는 흐릿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보시면이 경계가 아주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죠 모션별을 모션 안주느냐 많이 주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활성화 시켜놓죠 일단 이 부분 잘 해놓으시고요 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만약에 뭐 조금만 줄여볼까요 작업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우리 회사 로고가 있는 그림을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배경 이미지 경로에다 잡으면 될까요? 안됩니다. 한번 잡아보죠. 자 여기 저희 학원 파워포인트 첫번째 1번장에 있던 겁니다. 자, 열기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 배경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축소를 해보자. 어, 안 보이나요? 그러면 스트레치. 이걸 제가 조정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바닥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약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뒷면 컬링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죠.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표현이 안 되네요, 이게. 자, 좀 줄여볼까요? 줄여보겠습니다. 그래도 표현 안 되죠? 어딨나요? 그렇죠? 이 배경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원래대로 한번 흰색으로 맞춰 놓을까요 그래도 표현이 제대로 안되네요 이게 가끔씩 됐다 안됐다 그럽니다 자 한번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열기 어디있었죠 여기 예. 레이저 프린터 smg 파일 여셔가지고요 한번 배경 이미지를 한번 설정을 해보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신중앙 jpg 파일입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자 최선을 한번 줄여보죠 전체 배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뷰포트 전체 배경으로. 변형, 없음 스트레치, 환경,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경 이미지 여기다 주시면 안 됩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사이즈 들어보죠. 요 뒷면에 들어올 거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작에 보시면 2D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예, 클릭, 또 클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이미지에 들어왔는데 이미지 경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몇 경로 있죠? 찍으시고, 신중앙, 비 g 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죠 뒤에 그림이 안 보이죠? 그거는 요 배경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2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배경으로 하면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배경 그림으로 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요거를 뷰포트로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좀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찍은 다음에 각종 투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조정한다 그러면 훨씬 더 예쁘잖아 <웃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정을 시키는 게 좋겠죠 프리즈라는 것은 고정시킨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즈 해버리면 얘는 를 움직일 수, 얘 이게 선택하고 이게 움직일 수있나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고 이거를 조정할 수 있네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정하고 싶으면 고정 안함 다시 하자면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뷰포터보다좀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좀더 선명하게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요 배경을 한번 보죠. 이걸 좀 숨기겠습니다. 숨겨놓죠. 배경. 그러면 이 색상 때문에 약간 안 보이셨나요? 색상하고 배경을 한번 표시해보자. 표시되죠 이 색상이 아예 가려지는 거죠 이 그림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 색상은 뒤에 있죠 인색 다시 원래대로 자 그런 얘기 옆에 좌표계가 중요합니다 좌표계 물론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카메라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좌표계 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좌표계부터 먼저 보고 이걸 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좌표계 사용과 수직축 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 단품 파일이죠.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어디있죠각 항목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겠죠자 요거 불러오겠습니다그 대신 좌표계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야지 좌표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아. 열기 하죠. 그럼 좌표계가 보이죠? 현재 좌표계가 몇개 있습니까? 세개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콜라보레이션에 보시면 좌표계에 보면 아 1번 저거죠 2번 이거죠. 3번 이겁니다. 자 배경을 누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바닥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 어, 카티아 프로그램에서 만들었을 때의 그 바닥면 아마 제가 XY면에다 그렸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z 축으로 올린 모양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녹음을 하다보니까 목이 많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직축이 지금 어디로 설정됩니까? XY면에 대해서 z 축이 수직축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끔 솔리드웍스나 카티아에서 x y 면을 그리지 않고 뭐 YZ면이나 zx면에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직축이 방향이 안 맞겠죠? 그거를 이렇게 병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을 플러스 z 축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이 z축에 대해서 수직인면그니까 yz면이 바닥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죠? 플러스 z축, 그럼 마이너스 z축하면 이 윗면이 바닥면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물체가 거꾸로 뒤집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이 수직축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3D 캐드 프로그램에서 잘못 잡힌 바닥면을 재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좌표계를 한번 보시죠. 자, 좌표계 1번입니다. 저는 좌표계 1번의 z축 방향을 수직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바닥 바닥면이 어떻게 설정되겠습니까? 뭐한 이쯤 이렇게.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밑에 바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계 중에서 좌표계 1번이 1번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XY제축을 잡으시면 안됩니다. 그렇죠? 좌표계 1번에 뭐를 잡으시면 가끔씩 이게 잘 안떠요. 그렇죠? 좌표계 1번은 맞는데 이게 CS가 떠야 되는데 안뜨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좌표계 맞죠? 예. 다시 한번 바닥면 찍고요 좌표기의 3번 요게 떠야 됩니다 이 가끔씩 떴다 가안 떴다 그럽니다 그렇죠? 1번의 CS 1번이었죠 1번의 CS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이 Z축이 그래서 그렇죠? X, Y면이 바닥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Z축이 Y축이 되는 거죠 이 축을 가지고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2번으로 해볼까요? 이 2번, 3번인가요? 3번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이쪽이 Y축, Z축이 되겠죠? 3번 하고, 현재 CS 따라 볼까요? 자, Z축 클릭해보죠. 이게 이제 3번이 있습니다 3번에, 여기 3번이죠? 위에 축이, 요 축이 Z축에 대해서 밑에 바닥면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뭐제 생각에는 뭐 글쎄요 <웃음> 저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게 그렇게 뭐잘쓸것 같은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잡히게 사용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제 수직축 있죠 요거는 저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바닥면이 좀 잘못 잡혀 있어가지고 X, Y면으로 기본적으로 Z축으로 되어 있으면 X, Y면이 바닥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상이 좀어 저쪽에서는 y z 면이 그렸는데 그래가지고 방향이 안 잡힐 때요 이거 가지고 잡으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자 카메라는 일단은 넘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론 카메라를 새로 하나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만드셔가지고 작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홈에 어, 그렇죠? 이런 카메라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파일로 한번 볼까요? 포맷, 엑스벳 비율이란 건 뭐냐면 그렇죠? 용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 3 비율로 배울 거냐, 볼 거냐, 16대 9로 볼 거냐, 와이드하게 볼 거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음, 크게안볼 필요 있습니다. 1.5로 하면 1.5배로 이렇게 보는 거죠. 가로 1에 대해서 세로, 에, 세로 1에 대해서 가로 1.5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죠. 자, 이벤트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광원 있죠? 예, 광원이 이제 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용자 정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소프트 광원을 쓰면 이렇게 보이죠. 중등, 그 다음에 검색 효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 렌더링에서 이런 거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항목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높은 대비 하니까 이렇게 넘어오죠. 그렇죠? 음영이 들어간 일러스트레이션. 그렇죠. 디폴트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중검조효과 이렇게 보면 보이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 너무 어둡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렌더링해서 어, 따로 조명을 추가해서 쌓이게 됩니다. 생성해 보면 집중 조명. 클릭, 클릭, 한번더클릭이요 자, 그러서 돌리시면서 이게 방향을 봐야겠죠. 지금 이게 지금 어디로 있습니까? 밑에 있다는 얘기죠. 위로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맞추시면서. 작업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현재 방향이, 이렇게 한번 보죠. 됐죠? 자, 좀 그래도 어둡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생성해서 방향성 조명이라든지 위치 조명을 몇개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음> 자, 방향성 조명. 이것도 이제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또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명발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물론, 뭐, 가까이 조명에 대해서 속성을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 이렇게도 줄수 있겠구나. 그렇죠? 너무 많이 힘이 가지만 좀 불편하다 싶으면, 뭐 힘도 좀 줄이시고, 이렇게 색상도 좀 바꿔보시고 그러면서 예쁘장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색상을 좀 힘도 더 뻗쳐볼까요? 예. 이 색상 톤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예. 화장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웃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예. 화장발을, 이게 지금 뒤로가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방향을 잘보셔가지고 돌리시면서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 조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게 되고, 그런 조명은 콜라보레이션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겠어요. 딜리트. 이렇게 죽이면 되겠죠. 얘가 너무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흰색 맞는데요. 이쪽이 아마 빨간색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흰색으로 좀 변경을 해놓죠. 그렇죠? 만약에 뭐 모드에서 이렇게 매각선, 선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면 다 선택하고 선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찍고 아마 이쪽 바닥면 하고요 여기 요소 있죠 요소를 다 선택한 다음에 그렇죠? 찍고 여기까지요 찍은 다음에 요 선의 굵기라고 있을 겁니다 너비 있죠 0.1로 줄까요 이렇게 주면 너비도 조정이 가능하겠죠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길거리로 었습니까 <웃음> 자, 이런 거였습니다. 기본적인 디폴트 효과 있죠? 디폴트 효과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조명효과라는지 반사효과라는지 그런 걸줄수 있다. 라는 것 정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요 윗부분 있죠?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어 뭘까요? 예뭐 광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렌더링 하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콜라보레이션 해 보시면 환경에 보시면 바닥이 있죠. 바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바닥의 크기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제 같은 로거 보이시죠? 바닥을 회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다 배경 그림 하나 집어넣어볼까요 바닥면 이름이죠, 그렇죠? 예. 쭉 내리시면 바닥면 텍스트가 있고요. 텍스트란 건 뭐냐면 밑으로 이렇게 이 위치 바닥면을 좀 내려보죠. 다솔시스템이라고 로고 보이시죠? 이거 없애고 싶으면 이거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자, 그리고요. 어, 바닥면 텍스처에다가 이거 누르셔가지고. 자, 백그라운드에 가시면 제가 뭐 책상 그림, 원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 들어온 거 보시죠? 네. 이렇게 배경 바닥, 바닥에 대해서도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높낮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을 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바닥면을 선택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이즈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음, 쭉 보시면... 높이 뭐 높이 자동으로 이렇게 탁 면에 붙어버리죠 만약에 수동으로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비활성화 되버리겠죠자 그런 얘기고요 기화동의 높이는 뭘까요 예 자동으로 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니까 자동으로 붙어버리네요 자그 다음에 예, 비율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바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고요 직경 사이즈죠 이가지고 직경 조정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바닥면의 색상, 조정할 수 있겠죠? 흰색으로 맞춰놓겠습니다. 투명도 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텍스처 그림 넣는 거고요. 텍스처의 스케일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반사할 수도 있고요. 반사 그림 보이시죠? 반사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닥 그림자, 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블러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면 그리드 필요 없다 그러면 체크해주 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그리드를 넣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색상을 다르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리드 잘 조정을 하시고요. 그리드의 투명도 불투명이죠. 완전 투명이고 예,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드 비율, 격차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좀쪼하게 만들 거냐, 좀 이제 크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XY 비율 2 e 하니까 어, 이게 비율인가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바닥면 테두리 체크하니까 바닥면 테두리 보이죠 이런 식으로 활성을 비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바닥면도 예쁘장하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대가 좋아야지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 좀더 이제 건사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드 해제하시고요 반사 밀도라는지 블레이 효과라는지 이런 것들도 블레이 효과가 귀찮으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 거라는지 이런 것좀 조정하셔가지고, 예쁘장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죠 자,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항목을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시다 보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효과 주기보다는 좀 필요한 것만. 아셨죠? 꼭 필요한 것만 주셔야지 보기에 좋은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